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고기 국물을 한번 우려내 볼게요. 어, 양지머리 중에서 삼겹 양지를 사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네근 정도 산 거거든요. 이렇게 찢기 좋게 잘 나와서 제가 이거를 한 3, 네 시간 정도 찬물에 지금 핏물을 빼냈어요. 이렇게 곰솥을 준비해서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깨끗이 닦아요. 끓는 물에 이거 삼겹 양지를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삼겹 양지는 이렇게 가늘고 고기가 되게 맛있어요. 국물이 엄청 잘 우러나요. 조금 기름이 많은 게 흠인데 국물 낼 때는 이게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는 요거를푹 가요 고기를 이렇게 껑을닫고푹몇 시간 동안 구워 볼게요 이렇게 3, 4시간 정도 중불에서 고기 국물 이렇게 우려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바깥에 베란다에다 내놨더니 하룻밤에 이렇게 다 기름만 살짝 굳었어요 조그만 채를 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건져요 이렇게. 저희 애들이 이게 재밌어갖고 막 옛날에 서로 건진다고 <웃음> 내가 한다고 자기네들이 한다고 막 <웃음> 서로 한다고 막 싸우고 어렸을 때 지금 아마 하라그래도 싫다고 할걸요 이렇게 기름까지 걷어낸 양지 육수를 저는 먹을 만큼씩 해서 담아서 보관을 해요 이렇게 페트병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여기다가 비닐 봉지를 넣어요 이렇게 해서 고기를 한 번씩 먹을 만큼만 해야 돼서 고기를 이렇게 한 덩어리를 넣어요. 그다음에 국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이게 지금 약간 양지 머리가 이렇게 농축된 거라 나중에 여기다가 물을 더 타서 끓이면 돼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한 개씩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서 공기를 빼서 이렇게 놔요 여기 고기 한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 한 덩어리에 이게 이제 육수 내서 끓여 뭐 미역국을 끓이든 무국을 끓이든 이제 그때 그때 쓰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서 해 얼려놔요. 그리고 두 번째 봉지는 또 여기다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고기 한 덩어리를 여기다 또 넣은 다음. 이를 뺀 다음 저희 딸이 과연 이렇게 해먹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래도 딸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자기도 나이 먹으면 아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마 느끼고 따라 하겠죠. 냉장고에 넣을 때 이렇게 날짜를 써서 이렇게 넣어 놓으면 나중에 날짜 빨리 먹어야 되는 것부터 먹기 때문에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해다 소비는 하겠지만 2020년 1월 양지 이렇게 써 놔요 잘 보이게 여기다가 바로 날 잡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한참 먹으니까 뿌듯해요 일단 국물이 있으면은 일단 국이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먹을 국물은 바로 먹을 국물은 이렇게 해놨다가 여기다가 이제 국물 넣어서 맥은 조금 넘게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먹을 거는 이렇게 해서, 김치에다가 넣어놓으면 20일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김치에도, 김치에서도 살짝 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놨다가, 이거 이제 국 끓여요. 그래서 이거는 떡국 끓일 때도 되고, 이제 국거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먹을 거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김치에다가 넣어놔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놓은 양지를 이렇게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해 두면 은어 필요할 때꺼내서 필요할 때한 개씩 꺼내서 이렇게 자르면 금방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녹여서 먹어요 그리고 사골은 끓여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요건 스지인데 어 이것도 같이 넣고 끓이면은 금방 도가니탕도 금방 먹을 수 있어요 저희 딸 때문에 시작한 영상이었는데 저희 딸도 잘 이렇게 해서 현명하게 살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었습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